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피칭하고 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싸온 샌드위치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집에서 싸온 에그 샌드위치 속 듬뿍, 듬뿍, 듬뿍 넣어가지고 만든 에그 샌드위치. 아 일단 너무 배고파요 지금. 음, 꿀 맛이야. 이 이건 딸기잼 없어? 응. 어 왜? 하나 네개네개 네개 중에 두 개만 딸기잼 있고 두 개는 그냥. 아 이건 딸기잼 없는 거네 그럼? 음, 딸기잼 있어야 되는데 내 사랑 딸기잼. 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맛있다. 아, 경치가 너무 예뻐요.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 한입 먹어? 닫아보고. 뿔이 산책할까? 응? 산책하러 갈까? 가자! <웃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례합니다줄 들어가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들어갑니다. 예, 가자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올 줄 알잖아. 알았어, 내려올게. 가자. 이거. 너는 장난? 진짜 안시라고 있어? Color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장작을 어떻게 저렇게 들고가는지나참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저 무슨 행동이래 아주 그냥 부끄러워 죽겠네. 응? 대기친 장자. 지친 양개.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요? 봉 <웃음> 베스트. 어, 물이 놀았네요? 혹시. <웃음> 잠을 못잤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웃음> 처음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평화롭고 조용해서 좋아했는데 아니었어아 물소리 찰랑찰랑 너무 좋다 이게 뭐냐 다이소에서 득템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따꿍 귀여운 다람쥐 이제 추워서 또 깔아야 될까봐 <웃음> 어 따뜻해 엉덩이 괜찮아? 어 느껴져 따셔 따셔 어 근데 진짜 따시다 엉덩이 어 고기 냄새 저녁은 양념 소불고기 먹을 거예요. 일단 그리드레 세팅 먼저 해볼게요. 오, 뜨거. 파향도 나고 맛있다. 하이라이트 양념 고기 얹어서 아까 양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아끼는 코카콜라를 좀 넣었는데 훨씬 맛있어요 그지? 음, 아까 엄청 많았는데 얼마 없네?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은 뭐다? 밥이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마지도 볶음밥은 국룰이야, 국룰 빠뜨리면 서운하고 먹자니 배부르고 하지만 근데 식사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야 <웃음> 하지만 이건 국룰이야 안 그러면 섭섭해 아, 어떻게 다 먹냐 근데 못 보는 식구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배부른데 맛있어서 들어와 불쏘시개. 계란. 계란 사고 나면 이 뭐라고 하지? 계란 골판지? 이 뭐라고 해 <웃음> 이게 그렇게 잘 탄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걸로 불쏘시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커서 찢어서 넣어볼게요. 잘 찢어지네? 안 찢어질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장작 넣을 데가 넣지. 없잖아. 아니지. 장작을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 믿어보셔, 믿어보셔. 아, 약간 못 믿었는데? 아니, 그냥 믿어봐봐. 음, 소코모 살았나? 오! 잘 붙는데? 오! 오! 오, 착화제가 따로 없는데? 연기는 좀 많이 난다. 아, 이 정도면 끓이지. 와 진짜 잘 붙는다. 여러분 계란판 추천! 추천! 어디갔어? 추천! <웃음> 이제 같이 불멍해요 우리. 난원 봉지 안에는 뭐가? 고구마 고구마 아, 아, 아, 아. 고구마를 구우려고 하는건지 태우려고 하는건지 불이 너무 높은데? 고구마 못하겠는데? No. 두식이 석삼 아... <웃음> 다음은 뭐야? 어? 몰라? 응. 진짜? 응. 너구리. 다섯 번째 뭘까 크리미. 오징어. 이말 몰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몰라. 오. 대박. 나그 날때가 아니라서. 아. 여러분은 아신가요? 아시는 분. 난 몰라. 아시는 분 손. 너, 너, 너, 소, 소. <웃음> 고구마 들어가요. 어? 아니야! 되게 부드로 카스테라 같아 어, 크림이 난리 났어 크림 달래 음. 음. 음. 야, 먹는 거가도 장난치지마 크림이 들어가서 줄게 굿모닝, 굿모닝.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 캠핑은 날씨가 다한 것 같아요. 바닷가 온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영하 3도까지 내려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많이 추울 거라 예상을 하고 심지어 털 신발을 준비했네. 보이시나요? <목소리> 근데 심지어 지금 반바지를 입고 있어 날씨랑 너무 안맞아 털신발에 더워서 반바지까지 입었어요 다리 너무 두껍게 찍지 마라 일단 이제 양갱이 가야 되니까 아침밥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밥은 뭐죠? 날씨 추울 줄 알고 만두전골 준비했는데 <웃음> <웃음> 땀 흘리면서 먹게 생겼습니다 짬뽕, 짬뽕. 와.